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포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에 올렸던 S5 쇼텀 리뷰에 의해서 롱텀 리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는 마일리지도 좀 채웠고 장거리도몇번 탔기 때문에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언급했던 차이점은 편안해진 자세, 승차감, 비비 강성과 소음, 그리고 민첩성이었습니다. 일단은 민첩성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었죠 제가 조립을 끝내고 셀프로 피팅을 할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정로에 박아 놓고 최대한 그 전에 S3와 비슷하게 탈수 있는 자세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스택이 더 낮아지니까 자세가 낮아지면서 엉덩이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장도 같이 밀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좌골이 안장을 따라가니까 몸이 저 뒤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전체적으로 뒤로 이동하게 되다 보니까 자전거가 결국에는 더 둔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전 쇼트 리뷰를 편집하는 도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그렇게 올라갔던 거고 현재는 다시 안장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타고 있는데 이렇게 타보니까 뭐 그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인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는 오류가 있었던 이야기라고 판정해도 될것 같습니다 즉 결과만 다시 확실하게 도출을 하자면 민첩성에 대한 페널티 없이 직진성이 좋아졌다 라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이라고 해도될것 같습니다 직진성을 이야기하는 김에 승차감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승차감이랑 직진성이 무슨 연관인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승차감과 로드레이스의 연관성에 대한 영상을 한번 기획해볼까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영상을 이야기 위해서는 짧게나마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도 직접 체험해보니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승차감이 좋아지면 직진성과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라 겁니다 무튼 이 S5 프레임은 시트포스트 등을 통해서 승차감을 얻고 지오메트리 같은 것을 통해서 민첩성에 대한 패널티 없이 직진성을 취했다는 것인데 이는 실로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ES5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강성 이야기인데 강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견 차이가 1도 없어요 그냥 진짜 좋아요 그래서 더 말씀드릴 게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점은 자세인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피팅을 받으면서도 대답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얻어낼 수 있었던 답변은 추측적인 답변일 뿐 팩트라고 할만한 대답은 피터 분이나 저나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피팅을 봐주셨던 피터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나 뭐 못났다는 이야기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자세가 편안해진 것에 대해 수많은 경우의 수중에서 그 중에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것이 정답이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 피터 분에게 얻은 조언들과 제 경험을 기반으로 답변을 내렸는데 허리가 더 숙여지면서 복근을 사용하기가 더 쉬워진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일 뿐인데 결론이 너무 대충인 것 같지만 솔직히 지금이 더 편안해졌다는 것보다 중요한건 지금이 더 편하다는 라 것이고 퍼포먼스적으로 더 이득을 봤기 때문에 대충 내린 결론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ES5 리뷰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쇼텀 리뷰에서 내세웠던 장점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반대로 단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직진성이 인첩성보다 더 우선시 된다라고 했던 부분도 개선이 되면서 크게 만족했던 제 평가는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승차감에 대해서 영상이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느껴져서 아마도 다음 영상은 승차감과 관련된 영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직을 해야 되는 사정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좋아서 기회가 좋게 개인 얘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일이 제 채널에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아닙니다 그러면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영상 외에 자전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포스였습니다